<웃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o go to t h 는 h 같 u s e I'm g o i 거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지 the house. I'm g 따지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이 to the h o u 요 거기서 이제 편한, 편하신 한편 대로 그냥, 네. 네. 맞춰 잡으자 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발을으 <목소리> <목소리> 비행기 네. 조정이 더 긴장되실 것 같아요 지금이 더 긴장되죠 <웃음> <웃음> 밀리터리 룩으로 삼성 라이언즈 유니폼이 생겨서 어 군인으로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이 유니폼을 계속 착용하고 경기 보러 올것 같습니다 제가 시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좋아했던 오승환 선수가 뛰는 경기를 직접 시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2006년도부터 팬이 됐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해오지 못할 경험을 하게 돼서 진짜 많이 뜻깊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원테인 선수 팬이 될것 같습니다. 원테인 선수께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배운 대로 한번 시골을 던져보겠습니다. 필... 아빠가 이제 33년 동안 군생활을 하셔가지고 뭔가 6월 호국 보헌 달을 기념해서 뜻깊은 서프레이즈를 해드리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딸이 삼성 팬으로서 호국 보헌 달을 맞아서 아빠한테 군생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뜻깊은 선물을 좀 했으면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기뻤고 남편으로는 좀 33년동안 분생을 하면서 뜻깊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딸한테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안주깊기도 응. 오늘 여기 취소돼가지고 한번더 삼성 라이언즈 볼파크 오라는 것 같습니다 <웃음> 아빠를 따라서 응. 분생을 하고 있는데 연달 그때 보면 좀 아,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그 아빠의 뒤를 이어서 분생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쭉 아빠처럼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교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따, 사랑해. 나도. <웃음>